현우산업 급등 나오고 이때 추격하지 말고 4천원 중후반 눌림매수하라고 했고 4천원 후반까지만 기회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전고돌파 전고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또 돌파 매수를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최대 40% 요날 매수했어도 하루만에 21% 시간의 상승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석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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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끌고 가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월봉이고요요때 10만원 가려고 하는 광기를 보여줬었죠 근 근데 10만원 도달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이렇듯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걸 안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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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 하락시 분할매도 해주시는 대응을 해줘야 한다 내가 이 수익 반납을 당했고 지금도 손실중이거나 본종권이다근데도 아무렇지 않아 어, 멘탈이 그냥 편안해 어차피 나는 뭐아갈거니까 5년 10년 볼거니까 난 괜찮아 이런 마인드라면 뭐 전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이 하락구간에서 괴롭다고 머리가 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투 마인드가 없는 분들, 마음이 괴로운 분들 반드시 하락시 분할 매도를 숙지하고 대응을 해줍시다. 또한 에코프로도 지금 제가 추천하고 단기에 82만원까지 크게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한 번도 추세이탈이 없이 쭉쭉 올라가줬고 홀딩하기가 수월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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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100만 원 도달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와 준다면 그때 뒤에 삼성전자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인다. 만약에 꺾이는 이런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시작을 해 주라는 거죠. 아직은 에코프로는 큰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6만 원대 내부자 거래, 형이 향한가. 이때 낙폭 과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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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아있는 물량은 추가로 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요때 전략매도 하지 말고 전략매도 하면 뒤에 날아가는 거 보고 배아파 죽죠? 그러니까 분할매도만 하라는 겁니다. 1차 분할매도 시키는 대로 제가 늘상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은 남아있는 물량은 홀딩이 가능했다. 다음 구형테크 최근 무료 추천주죠. 3일만에 40% 급등 나왔고 얘도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현우산업처럼 동일하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건 분봉이고 이때 시간의 상한가 시초의 갭상승 크게 올라가고 시가이탈 시가이탈하면 당일의 흐름이 죽는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역시 분할매도 혹은 전략매도를 해주셔야 되는거고 주황색깔마다 시가이탈, 저가이탈마다 매도를 해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은 또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겠죠